운동 안하는 이유 다칠 위험이 있다? <웃음> 봉으로만 하면 멋이 없어? 형도 운동 멋있으려고 하는거죠? 아니야 나 운동 멋있으려고 하는거 아니야 나 운동 안해도 멋있거든 근데 니네는 웃긴게 뭔줄 알아? 빈 봉으로 하면 멋이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제발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니네가 운동을 하잖아? 니네가 왜 무겁게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해? 헬스장가서 운동하다 다친다는 얘기 하지마 니네는 다칠만한 중량 들지도 않아 알았지? 몸은 쓰면 쓸수록 단다고? 몸이 어차피 몸 죽을때까지 다 못써 제대로 쓰면 관절이나 이런데 디자인이 140년 정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사람이 근데 제대로 된 자세로 잘 쓰면 문제는 니들은 몸을 어 이래서 안 보는 거야 검정고무신 나는 둘리에서 고길동도 불쌍하고 다 알겠는데 둘리에서 제일 나쁜 새끼는 도우너우가 도우너? 둘리 엄마 만났는데 둘리 발목에다가 끈 묶어가지고 그냥 오잖아 그 바이올린 타고 둘리가 집에 와가지고 창문 밖에 별 보면서 엄마 이러잖아 나 그거 보고 울었잖아 그 장면에서 아 프리더 진짜 꿈에 상상이지 직원들한테 전부 다 존댓말 해주지 능력만 있다면 스카우트 하지 복지도 짱 좋지 반면에 손놈 손놈 새끼 그 새끼 그거 근데 또 베지타는 또 겉으로는 그러지만 또 부르마한테 잘하잖아 제대로 된 애들이 없어 제대로 된 애들이 자 그러면은 이제 띄워볼게요 여기 아까 설명서가 있었는데 설명서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어 좋됐다 왁스가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2분을 넘기지 말아주세요 40분 됐는데? 어떡하지? 못하겠어 여러분 못하겠어요 왜 우와! 우와. 여러분들 남자들은 이게 문제야. 설명서를 좀 읽으세요 여러분. <웃음> 못하 이제 아픈 걸 아니까 못하겠어. 아, 간다? 3 2 1 아이고 다시. 손가락이. 1 와아 하... 자기 어제 기사 봤어? 무슨 기사야? 현빈씨랑 손예진씨 결혼한대아 그래? 어. 아두분결혼한대어 가봐야 되나? <웃음> 거기 아, 왜가안지 오래됐지 그래도 <웃음> 오랫동안 봤는데 여보만 오래 본거 아니야? 그쪽에서 아니, 여보 못 아니, 봤잖아 아그 그분들은 나이 모르지 <웃음> 경조사는 또 챙겨야 축의금만 보내야 돼아 우리가 보내야 돼?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안보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 이뻐 왜 화났어? 화나가지고 볼다고 이러는데? 아이 착해 <웃음> 사장님 어디 간지러운 데 있으세요? 아. 옳지 일로 와 <웃음> 아니 앉지 마 시원하세요? 어이 착해 내 새끼 내 새끼가 개새끼야 아. 아들아 좀만 참아 아들아 아빠 금방 끝낼게 형이 나빠처럼 이대판 해볼까? 엄마즈 스타일러? <웃음> 뭐야? 시원해 <웃음> <웃음> <수연해>? 왜? <웃음> 가방을 겁나 큰걸 매야 돼 쉐이크톤 흔들어 메이커 를바시고한 손에 역도화딱 들어야 돼 라카를 쓰면 안돼 운동복을 집에서 입고 가그 다음에 가자마자 프리웨이트장 구석에다가 가방 던져 거기 창가에 앉아가지고 막다해그 다음에 몸 풀고 바로 운동 시작해 이게 간지야 운동할 때한 세트 끝나고 딱 앉아있어 저기서 누가 운동하고 있어 호크아이 호크아이로 계속 쳐다봐야 돼 그리고 원판 절대 큰거 쓰면 안돼 작은 거 한쪽에 30개씩 덤벨 닦은애 바닥에 깔아놔 콜렉터 미니어처 수집가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끝나면 가방 그대로 들고 가서 거울 입고 헤어드라이기 있는데 거기다 가방 딱 올려 그 다음에 반스만 입고 거울 30분 봐 거울 30분 봐개질게막그 다음에 이제 샤워해 샤워할 때도 옷다끄내나 보충제 다끄내나아 샤워해 그 다음에 나와 아 샤워하고 물안 닦아 어 포세이돈 드라이기로 다 말려야 돼아 무사히 기가 할수 있는데 아마 환불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환불 받습니다 등록하고 운동 그렇게 하면 그냥 아 오늘 운동은 안 받을 테니까 그냥 환불해 드릴게요 그럼 다, 다, 내일은 또 다른 헬스장 가는 거야. 그분이 이렇게 날딱 보더니 그렇게 약간 당황하시는 거야 나 외국 사람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? 그니까 러 갑자기 그분이 나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먹을 거 시켰냐고 가만히 있다가 나도 이렇게 했어 그니까 러그 사람이 갑자기 날딱 보더니 이러더니 뒤에 가더니 족발을 딱 꺼내더니 날또딱 쳐다보더니 이래 그래 내가 이렇게 했다? 그니까 러그 사람이 주고 가는 거야 주고 가시길래 내가 문 닫으면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이렇게 얘기했어.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가다가 <웃음> <웃음> 이러고 가신다. <웃음> 헬스장 가서 포즈 이상하면 옆사람들이 비웃죠? 아니요, 안 그래요. 원래 헬스장 아이씨들 막 아주 몸 달아요 막. 어 뉴비, 뉴비다. 와 뉴비다. 어저막 아. 이러고 있어. 그러면은 옆에 아저씨들이 안 보는 척 하지만 다 보고 있어. 이 아이씨 마음 속으로는 와저 귀여운 거. 와저뉴어 어떡하지 좀 보조 개발려운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. 막 이러면서. 안 보는 척안쓰 봅니다. 그 다음에 아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? 아예 오늘 처음 나왔어요. 자 나. <웃음> 그래서 자 뒤에서 잡고다 어, 보조해주고 거울 보면서 다 그렇지 각도가 이러면서 아 잡아주고 아그톡 따이거지 전화 맨날 왔다 오늘 운동 몇 시에 와 친구 이러면서 끝나고 아저씨가 소고기 이줄까막러면서 관장 선생님 혼자서 운영하는 헬스장 그냥 명의상 관장이 혼자 있는 거지 거기에 수십 명의 관장분들이 계십니다. <웃음> 운동 경력 30년 이상의 아저씨들이 전통이 있는 헬스장 가는 게 좋아. 그런 헬스장에는 이런 개인 스트랩, 개인 벨트,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. 한쪽 벽에 가면 수십 개씩 걸려있습니다. 90kg까지밖에 못한다고 써 있었어. 그래서 나 이거 타기 싫었거든. 루키가 같이 꼭 타자는 거야. 내가, 아, 이거 만약에 몸무게 제한 없으면 나 탈게. 이러고 갔는데 90kg인 거야. 그래서, 아싸, 개꿀이다. 이러면서 아, 이거 저 90kg 넘어가지고 이거 못타겠는데요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 내가 얘기했단 말이야. 그러니까. 어, 실례지만, 그럼 지금 몇 키로 정도 나가세요? 이래. 내가, 아, 96키로 정도 나갈 것 같은데요? 이랬어. 그러니까, 에이, 괜찮아요, 96키로는. 마지막에 도착할 때,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데, 끈이 쭉 이렇게 있고, 여기에 쿠션이 이렇게 있어. 이 쿠션도 움직이는 거야. 끈이 쭉 있어. 내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, 여기에 부딪히는 거야. 여기에 부딪히면, 여기에 끈이 이렇게 달려있어. 여기서 아저씨가, 아저씨가 이 끈을 잡아. 끈을 잡아서 더못 밀리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쭉 당겨서 걸어주는 거야. 루키아가 갈 때는, 루키아가 쭉 와서 이걸 팡 부딪히니까, 아저씨가, 후이 하고 나갔, 나갔단 말이야. 근데 내가, 내가, <웃음> 내가, 팡 하고 부딪혔잖아. 이 아저씨가 의쌰야 했는데 몸이 이 뒤로 붕 떠가지고 진짜 한 2미터? 2미터 날라갔어 아저씨가. 아저씨가 2미터 날라갔어 뒤로. 내가 본 외국인 중에 제일 잘생긴 힌맥일. <웃음> 아니 저 죄송한데 저 한국 사람이에요. 세정태생 문단세 예성년중 이병선 방인효 연숙경연 정수원 철구수 나란말쌈이 둥국에다가. 어똘기똥이후치수치수치금요 후치 들어가 미미용이 빙빙뽕 빙빙뽕. 저 한국 사람이에요. 오해 하지 마세요. 한국에서 제작을 하는데, 투자자가 미국이었던 분이 국내 정관입니다. 언어지원도 한국어만 돼요.